음, 항상 건강하게 바라겠습니다 많아서 전부 다요 어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리하 음,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저 6학년 때 안명숙 선생님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못 드렸네요. 선생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가자! 저를 거쳐간 모든 코칭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시켜주신 담임선생님 그리고 수아를 좀 미안합니다. <웃음> 저희 유신고등학교 감독님, 이성열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기주 감독님 사랑합니다 고천주 감독님 감사합니다 한 분은 뽑을 수 없고 다 그냥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teacher i respect i respect a lot of my teachers um u n d e r m a k y goals you you, t h a t s chopped that's not my goal uh, 사실 중학교 때 감독님이신데 권동철 감독님 어, 스승의 날 아직 전화 못 드렸는데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네. <웃음> say... my, my, my history teacher in 8th grade Mr. Fisher super nice guy h e was always there for me. Oh, 다다 기억이 남는데 어느 한 분을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 음 제가 초중고 어 야구를 하면서 모든 감독님, 코치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프로에서 조금 그래도 오래 할수 있었던 건 감독님, 코치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많이 가르쳐주시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은혜 잊지 않고 제가 나중에도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ach Miangu, I, <laughs> yeah. yeah. uh, yeah. okay. <laughs> my... I love you. Yeah. Mari, Mari de Mary. Okay. n Me, Coach Miangu, I love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laughs> I like. 어뭐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려도요? 돼 네. 다 말씀드려도요? 돼 네. 다 말씀드리면 돼요? 네. 원 감독님, 원 코치님, 이정도 감독님, 김승광 감독님, 뭐 박하나 코치님, 뭐 박준석 코치님, 이랑 이정호 코치님 많아요. <웃음> 많은데 뭐 아까 인터뷰할 때도 뭐 말씀 못다못 들었는데 단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고 감독님 어, 서울고 감독님 중학교 때 많이 부족했던 저를 고등학교 가서 많이 어, 아껴주시고 항상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빠 형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이때까지 코치님, 감독님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대학교 때그 김성재 코치님이라고 계신데 어뭐 선수로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많이 어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선생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연락 자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감사합승의 날이라서... 또한사만 뽑기 그래서 저가르쳐합니다등학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 저도 저,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코치님들, 감독님들고생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저도 뭐 주찬지한테 뜻하지 않게 이런, 이렇게 꽃을 받아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내가 또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야구하기 전에 그 대도 초등학교다닐때 그 담임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여, 여, 여성분이셨는데 참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중학교, 중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스승님들 스, 스승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스승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 고맙다. 사랑해. 사랑해.